안녕하세요. 푸토박스입니다. 오늘은 어부의 꿈이라는 점포에 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숙성회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고요. 이몇 개월 전에 메뉴를 리뉴얼 해서 지금은 마케를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숙성의 집이 이마으로 전향한 이유가 직원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혼자서 주방을 할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다 찾아낸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이 메뉴판을 좀 보게 되면 도다리, 방어, 광어, 밀치 이렇게 네 가지를 지금 현재 파는데 생선은 매일 바뀔 수가 있어요. 자, 2인분씩 주문하면 2인분에 300g 정도 나옵니다. 1인분 150g이니까 그렇게 적은 양은 아니겠죠. 네. 그 외에 저 방어 숙성이나 단품 요리들이 있고요. 이건 종류별로 1인분씩 담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총 4인분 생선만. 600g 되는 거죠. 밀치킨집 마켓 그 300g 2인분이 32,000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데 이제 겹반찬은 따로 없어요. 이 주방에서 사장님 혼자 하는데 일 매출 한200 정도도 가능하다고 해요. 창업 아이템으로 또는 그 일반 횟집에 전목시킬 아이템으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1인으로도 가능한 이유는 영업 준비 과정을 보면 알수 있거든요. 이제 잠깐 보도록 하시죠. 얘, 얘, 얘, 얘만 편해. 방은 생각보다 좀 두툼하게 쓰러져요. 네, 1인 주방으로 가능한 이유가 이 노량진에서 찍어 받거나 필립 공장에서 원물을 공수해서 받아요. 그래서 재료 로스율도 없고요. 이 수족관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 판매한 네종류를 이제 각1 인분씩 시켰습니다. 이제 방어 깻잎 마켓고요. 그 뒤에는 이제 도다리 예, 깻잎 마켓 네, 그리고 이제 아주 식감이 좋은 요 밀치 예, 깻잎 마켓.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광어 깻잎마켓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제 먹는 방법은요 이제 김이 있어요 이제 김 위에다가 깻잎마켓 이제 올리고 이제 여기서 개발한 비법 소스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올리고 그리고 날치알 뭐~ 그다음에 기호에 따라 고추나 뭐~ 마늘 쑥갓 이런 것들을 이제 올려서 먹으면 돼요. 네, 이게 식감 좋은 생선들이라서 입안에서 쫄깃하면서 탱글한 그런 식감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를 싸먹는 요김 있죠 요거는 정말 마켓 싸먹기에 딱 좋아요 이렇게 두툼하면서도 바삭한 그런 식감이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숙성 방어 마켓 같은 경우는 와사비를 조금 추가해서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와사비의 그특소는 매운맛 이게 방어의 느끼한 그런 지방 맛을 잡아주면서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것 같습니다. 또 마케 사용한 요 생선들이 그 채소랑 참잘 어울려요. 이 탱글한 식감 그리고 채소의 아삭함 그리고 소스 같은 경우는 너무 강하지 않고요 적당히 이 감칠맛을 올려줍니다. 이 먹어보니까 이네 가지 중에서 계속 손이 가는 마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밀치. 예, 깻잎 마켓이었어요. 탱글한 식감도 좋고요. 이, 지방 맛도 좋습니다. 물론, 이제, 방어나, 뭐, 밀치 같은 경우는 겨울 시즌 생선이라서 봄에는, 예를 들면, 다른 이제 보리숭어, 어, 숭어로, 혹은 이제 부실이나 이제 다른 그런 생선으로 대체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홀에 이제 손님도 많은데 포장 주문 배달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사장님 혼자서 주방을 다 혼자 하시거든요 그게 가능한게 아까 준비한 영상 보셨지만 이 생선만 미리 잘 손질되어 있으면 바로 버무려서 나가는데 1 2분이면 은 거의 다 돼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쪽으로 이제 창업을 좀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횟집 운영 중이신 분들이 좀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사업 관련해서 이제 궁금하신 점들 문의하실 때는 이 영상 설명란에 연락처 넣어놓을 테니까요. 이제 그쪽으로 문의해주시고요. 예, 깻잎 마켓가 맛도 괜찮고요. 뭐 이게사업쪽으로 하는 것도 어, 괜찮은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 깻잎 마켓 소개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